닥스, 닥스 각인가? 닥스로 가죠. 핑 찍어두고 위에 올라갈 겁니다. 닥스는 이제 여기 바로 옆에 오면은 그때 내리죠. 닥스로 바로, 곧바로 향합니다. 핑 없애주고 닥스 사람 안온다. 개꿀이다. 오케이, 좋아요. 프리파밍이네. 프리파밍 좋구요. 6배율. 엘컨 스펙터 좋구요. 육배율, 실제 이름이 엘칸 스펙터입니다. 혹시 모르는, 모르는 분들 계실까봐? 이쪽에 보트 있을건데? 원래 여기 보트 있지 않나? 닥스에? 그렇지 보트가 있어야지. 닥스 밑으로 해서 들어가야 돼요. 고치 타고 가냐요 길이 저기밖에 없어가지고. 가자. 하이난 밑에. 이쪽 집에. 맞습니다 존버를 탈까요? 아니면 그냥 있을까요? 파이난 돌진~~ <웃음> 파이난 돌진~~ 은진통제 <음진> 짬프짬프 <놀람> 안녕하시요 그래 안녕하시요 근데 대부분 유튜브로 오네? 트위치도 하는데 그치 유튜브 보다는 트위치는 아직 팔로워가 많이 없으니까 안오는게 당연할 수도 아무튼 마이 프렌드구만 안녕 친구 뭐가 딱히 없는데 쓸만한게 없었는데 생겼네 좋아좋아 좋아. 어 물음표 어 어, 물음표 뭐가, 뭐가 궁금한거 <웃음> 여기서 존버 좀 탈게요 여기서 존버를 타줘야 될것 같은데 <웃음> 뭐야? 그 어, 뭐지 입력기? 청소리? 큐비에 소음기가 들는데 사일리오. 저기하나? 봤나? 설마 아니겠지 못 봤겠지? 못 봤을거야 못 봤어야 돼 해봐다 좀 그런데 이거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 들어갔을 거 아니야 집에 아, 미치겠네. 근데 진짜 아까 입력기 그거 뜬거 보고 후원인 줄 알고 진짜 개놀랬어. 계좌 같은 거 연결도 안돼 있는데 후원을 어떻게 보냈지? 그 생각,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 연막소리 저쪽에 총소리 416 오른쪽 왼쪽 스크스 양각인데 지금 나가면 이쪽에 416소리났고 일단은 지금 되게 위험해요 지 바로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여기서 좀만 보고 좀 이따가 들어가죠 안되겠어 안되겠어 들어가야 된다 이제 봐 어떻게 들어가지? <웃음> 큰일인데 저개미사아이 나무 뒤에는 못 붙는구나 자기장 때문에 여기로 붙던가? 치코리타 앞에 엄박 잠깐만 어? 어? 어? 나이스 자기장 떡상?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치코리타 내가 가운데야 이제 여기선 자기장이 어디로 잡혀도 내가 유리해 들어와 이것들아 어? 뭐야 아 여기서 이게 보여? 아 진짜